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은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쿠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쿠팡을 보셨을 때 Z라고 하는 로고와 그리고 로켓이라고 하는 로고 이렇게 로고 모양이 따로 떠져 있는 것을 본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항상 로켓 배송을 많이 이용했던 을 이유가 빠른 배송 때문이었죠 뭐 새벽에 온다든지 아니면 은 지금 주문하면 오늘 온다든지 내일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Z배송도 똑같은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판매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수료 부분이 좀 다르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쿠팡의 수수료라고 한다면 로켓배송 같은 경우에 사실 매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건을 쿠팡이 사가는 거죠 그러면 뭐 반품이나 불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도 사실은 쿠팡이 모두 다 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매입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돈을 좀 많이 묶어 놓는 형태로 좀 운영이 되는 거지만 일단 이쿠팡의 ]에서는 로켓 배송이라는 것이 매입의 형태로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때 대략적으로 수수료를 얘기한다면 를 대략 한 40%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원에 파는 물건이라면 쿠팡이 입고를 해주고 이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정산 받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로켓 배송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트 배송 같은 경우에는요 쿠팡의 물류 시스템만 3PL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고와 물류 한마디로 택배 서비스 이런 까지만 쿠팡 걸 사용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쿠팡에서 우리가 알아서 판매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수수료는 대략 한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로켓 배송에 들어가실 때의 금액이 15,000원 이상인 제품에만 거의 입점이 가능하다는 라 부분도 여러분들 Z배송에서의 특징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Z배송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또는 카테고리에 따라가지고 수수료는 더 내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반품이나 교환이 들어왔을 때에 그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판매자분이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감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약간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쿠팡의 고객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 쇼핑 앱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보통 이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바로 구매해서 바로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목적성이 뚜렷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 버튼을 체크를 해 가지고 물건을 구경하시는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마켓이에요 거기에서 Z배송에 들어가 주신다고 한다면 어, 로켓 배송은 여러분들이 가격의 자율성을 가질 수는 없는데 쿠팡에서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격을 낮췄다가 올렸다가 해주기 때문인데요 Z배송 같은 경우에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라 부분이 또 판매자로서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자율성을 갖는 게 Z배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쿠팡 고객이 좋아하는 로켓 배송의 시스템은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Z배송에 여러분들이 입점하시면 굉장히 지금 좋다. 그리고 올해가 거의 끝물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들어가실 수가 있다고 라 한다면 Z배송에 입점 제안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입점을 가장 많이 받는 카테고리가 패션 카테고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 카테고리 여러분들이 먼저 승인을 받아 놓으시고 제품을 등록해서 여러분들 판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대략 한 10%에서 12% 13% 정도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시는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좀 요즘에는 좀 독식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중국 판매자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좀 단점이에요 하지만 로켓이나 제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자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국 판매자이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들 로켓 배송에서 판매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하신다면 어, 중국에 있는 판매자 분들이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데 판매량이 많은 상품들을 고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입하셔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국내 배송으로 빠른 배송으로써 여러분들 고객을 더 많이 만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쿠팡의 로켓 배송, 제트 배송,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맞는 마켓의 형태로 해서 입점해가지고 많이들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